가 왔다가 왔다가 오락가락. 거기 숲길에서 임도 나가는 길 있거든. 그러 숲길로 네. 가는 길 숲길로 가는 거. 근데 나우우인도래 가지고 숲길로 내려와 가지고 아! 가다가 있지않을까 달로 이쁘면 잘못 들어왔어요.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밑에. 아니고 아예 아, 예. 출발을 절로 돌았어요 아, 절로 가야 돼요. 음. 이길밖에 없네. 아, 네. 어. 아, 네. 감사합니다. 3.9만 원도 아니고 아 근데 네. 아, 네. 아, 네. 내가 이길 안올려면 이거 복합 웰컴 센터가 아니야 다른 데로 갈수있어 복합 웰컴 센터에서 다른 데로 아, 올라왔어아 진짜? 아, 네. 우리가 지금, 여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음, 음, 음. 근데 이로 가면 안 되고, 언니가 보는, 한 거. 여기, 차, 여기서, 여기, 산장에서 시작. 요 이리로 갈래? 아니, 아니, 너무 힘들다, 아, 이거는한번놀도될놀 가야 돼. 놀 학점이 세력이아까워지는 우리 동이 <놈이었잖아>. 학점. <웃음> 가라고? 진짜가? 근데 <웃음> 와 인도 지금 한 1km정도 계속 올라오다가 지금 인도길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길이에요 임도도 지금 2km 2km? 한 2.5km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패킹을 잘못했는지 가방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죠? 어깨가 너무 아파요.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봐요. 아, 힘들어. 더웠다. Look into your eyes, I see we're out of time Separate ways as we fade into gray. But I still miss the way, the way you used to feel. 우와 원소주우 와, 원소주다 와, 진짜 퍼짐해 보이네나카아 어디? 이 진짜 한적 센터에 있어. 음.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스케일, 도시, 도시, 도시, 도시. 도시 없어, 된다. <웃음> <웃음> <웃음> 도가 도시, 데 <많은데. 웃음> 너무 시 도시. 도시, 도시. 달라나 아카도 음. <웃음> 저형은 어디 거예요? 고기 파는 뭐 거다 아, 이것도. 칠면조 잡는. <웃음> 개 같지 않나? 왜 추석 설레는 그 프로그 버려. 야 무서워. 이 <웃음> <야>, 무섭다. <웃음> 아, 진짜 아, 웃긴데 이거. 걸렸잖아 더.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맛이. 이제 또, 오! 이제 또 그림 나온다. 텐트 부신야 어. 등에서 내려오는. <웃음> <웃음> 뒤에 야, 야경 장난 아니야. 내려오고 있네요 바람이 너무 불더라고요. All the dividing lines. Are you still listening? One. 철수 다 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특게소에서 잠시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왼, 어쪽으로 어, 이, 어됐어 이렇게 찍고. 직원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어. 아니면 숙직 그거 했을 수도 있어. 당직서거나. 어, 내 어, 그러면 당직서나 보다. 어, 어. 언니, 어디 아, 뭐 수, 어렵다, 숨기는 사람 같다. 어? 와, 저기 신부산 올라가네. 대단하다. 회사가 언니, 안녕히 네, 가세요. 나 아 심플 까지 도전 안 되겠다. 아, 네. 언니 잘 갔다 와요. 아, 네. 인사를 몇번 차고 이제 가야겠다. 아 근데, 잘... <목소리도> <목소리도> <차가워. 목소리도 정말 맞아>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잘잘 잘 나오네. 오 귀여워 어디 갔나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다디어 내려갔다 디어 아, 내려갔다, 아. 내려갔다. 아, 저도 하산하는데도 이제 땀이 비 오듯이 내려요 어서 아, 이제 또 여름 금방 올텐데 어떡하지? 요즘 일출시간이 이르다보니까 거의 한 5시 전에 일어나야 돼서 좀 많이 피곤해요 철수하자마자 내려와서 지금 밥도 안 먹은 상태라 배도 고프고 온피도 마시고 싶고 드디어 도착